찍을게요. 너무 잘고 문 음. 이 오케입니다 네, 네. <웃음> 왜 오수재인가의 채택국역을 맡은 황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뜨거운 사랑과 성원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, 저를 선택해주신 오수재 제작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감독님 모든 분들께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니다 시작서부터 제 아주 뜨거운 반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음, 촬영 끝나면서도 덜 걱정하는 음, 그런 음, 촬영을 마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한시더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.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이 이쁜 꽃을 그